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 효소를 자, 효소가 하나의 역할이 뭐냐? 반응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반응을 빠르게 하는 하나의 촉매이다. 자, 촉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촉매 용어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한다. 자, 촉매는 어떤 물질이냐 하면요, 반응을 빠르게 해 준다 뿐이지 반응 어떤 생성물에 뭐 새로운 물질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변화 변화되지 않습니다. 촉매라는 건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반응을 빠르게 해준다. 어떻게 빠르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반응에, 반응에 참여를 했는데, 반응에는 생성물에는 총매가 어떤 남아있는 이런 형태는, 그, 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용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봅시다. 자, 효소가 어떻게 효소로서 작용을 하느냐. 그 작용하는 모델이 이두 가지가 지금 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 기질이 출발물질이 있다. 자, 이 출발물질이 효소가 생성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성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효소의 역할을 할 때, 자, 효소하고 기질이 이와 같이 복합체. 두 개가 이제 한 몸이 되는, 자, 이런 어떤 복합체를 거쳐서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이러는데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이와 같이 자물쇠 열쇠와 같은 모델 다시 말해서 이 기질에는 딱이 효소만이 효소의 역할을 할수 있다 우리가 왜 자물쇠가 있는데 열쇠는 그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만이 들어가야 열리잖아 이런 이제 모델이 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자물쇠 열쇠 모델이고 그다음 B에는 유도적합 모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기질이 있는데 효소가 딱 이와 같이 자물쇠 열쇠 같이 딱 맞는 효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 비슷하게 일단은 효소 기질이 복합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기질에 맞추어서 효소가 변화되어 가지고 효소를 효소 역할을 할수 있다. 이런 모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자 a와 b가 다른 게 뭡니까? a는 이 기질에 딱 맞는 열쇠, 그 효소 만이 효소로 작동한다. 그러면 b는 어때요? 기질이 다른 종류 기질에도 효소가 작동을 효소 역할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 효소는 하나인데 기질이 달라지든가 아니면 은 기질은 여러 개인데 효소는 하나 효소가 효소 역할을 하더라 다시 말해서 맞는 키와 같은 어떤 키가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A, B 둘 중에 뭐가 더 정확하게 효소의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뭘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기질이 다른 기질을 같은 효소가 효소 역할을 할수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알려져 있는 게 뭐예요? A에 가까워요? B에 가까워요? B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도적 합 모델이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찌됐든지 딱 이와 같이 자물쇠 열쇠 모델로서 설명되는 효소도 있, 있어요. 그래, 다른 효소 아무리 하더라도 이 기질에는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자물쇠 열쇠 모델이나 유도적한 모델로서 효소를, 효소 역할을 이제 메커니즘을 설명하더라. 자, 그 내용이 여기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설명이 되어 있다. 보시고,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효소는 단백질과 그다음에 보조 효소 그리고 금속 이온으로 복합체를 만들어야 효소 역할을 100% 발휘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효소가 자자 일반 산 또는 염기 촉매 작용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 단백질의 어느 부위가, 어느 부위가 효소의 역할을 하겠느냐, 그 부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자, 효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반응 속도에 대해서 봅시다. 자, 효소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그랬잖아. 어찌됐든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은 네, 확대를 조금 합시다 할까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때 속도 계산을 하잖아. 속도, 그러니까 자동차의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처음, 속도는 간 거리를 이동한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잖아. 그렇죠. 똑같아요. 반응 속도도 똑같아. 자, 이와 같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AB가 반응을 해서 P라는 프로덕터, 반응 물질을 만들어낸다라고 가정을 하자. 자, 이게 반응식입니다. A 플러스 B, 화살표 P. 자, 이때 AB는 반응물이고 P는 생성물이다. 이거는 뭐 이해 안 되는 거없죠 됐죠? 자, 그러면은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은 자, A나 B는 반응이 진행되면은 농도는 몰 농도가 줄어들겠지. P는 생성물은 점차 점차 농도가 올라갈 거야.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반응 속도 v는 델타 t분의 마이너스 델타 a. 그러니까 a, b 반응물은 농도가, 몰농도가 감소되고, 프라덕터 생성물은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올라갈 거예요 증가될 거야. 그러니 반응속도 v는 a와 b의 감소속도, 그 다음 반응 생성물 p의 증가속도 이게 바로 반응속도예요. 우리 자동차로 가는 간거리 간거리 S를 간 이동한 시간 T로 나누면은 속도잖아. 맞죠? 너무나 간단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반응속도식을 세우고 나서 이제 이 식을 하나 봅시다. V는 K a의 x 승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 앞쪽에 k는 속도 상수입니다. 속도 상수고 중괄로 하고 a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a의 몰농도입니다. 여러분 몰농도 계산해 보셨잖아. 자 몰농도에 x 그러는건 x 승 반응 차수라고 그래요. 만약에 x가 1이다, 그러면은, 반응속도는 A, 몰농도의 1차선, 1차식. 그래, 직선적으로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 얘기해요이 제곱성이면은, 어때요? 포물선 형태로 증가나 감소가 되겠죠 그죠? 삼성 같으면 삼성 곡선에 비례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 방정식 두 개를 합했어요. 그러면은, 반응속도 V는 마이너스 델타 A 나누기 델타 T 는 K 반응속도 상수 K A의 X승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이 X가 반응차수예요. 여러분 반응차수 뭐 1차다 2차다 3차다 0차다 0차 반응은 A몰농도에 관계가 없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자, 반응 차수가 0차, 1차, 뭐 2차, 이런 반응 차수가 나오면은, 아, 이거의 예, 지수성이구나.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자, 이 유도식이 하나 나옵니다. 미카엘리스 멘텐 반응 속도론.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903년. 빅터 헨리는 효소 총매 반응에서 필수적인 단계로서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 ES,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ES, E는 엔자임이고요. 자, 엔자임. 엔자임이 효소 얘기입니다. 효소를 영어로 엔자임이라고 해요. 자, 효소 기질 복합체. 엔자임 섭스트레이터 그래, 출발 물질과 기질과 효소가 복합체를 이루어가지고 반응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안했는 다음에 1913년에 미카엘리스와 맨텐 두 사람이 반응 효소 반응 속도의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제 반응 속도식을 유도했습니다. 자, 어떻게 유도했냐면은 자, 이겁니다. 자, 이걸 보시고 자, 엔자임 효소입니다. 서브스트레이터 출발 물질, 반응물입니다. 이것이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었다. 자, 그것이 지금 e s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터 복합체 만들고 나서 이제 생성물 프로덕트를 만들고 여기에 E라고 표현되 있는 것이 효소입니다. 효소가 하는 역할이, 보세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나서 자기 자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처음 엔자임 효소 출발물질에 들어가 있었죠? 생성물에도 생성물은 프로덕트 P로 나오고 자기 자신은 그대로 남잖아. 맞죠? 이게 엔자임이 어떤 생성물이 돼서 나오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효소는 뭐냐? 자기 자신은 변함이 없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빠르게 해주냐?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반응속도식을 유도를 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반응속도식 유도하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자,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자, k1, k-1, K K K K k2, 그 다음에 k2, k 2. 이게 뭐냐 하면은 k1은 효소와 기질이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드는 반응 상 반응 속도 상수입니다. 아시겠어요? k 인버스는 이것이 역반응이 일어나는 역반응 반응 속도 상수예요. 그다음. k2는 이제 생성물을 만드는 반응, 이두 번째 단계의 반응의 반응속도 상수예요. K-2 되는 것은 이 생성물이 역반응으로 엔자임 섭스테이트 만드는 속도, 반응속도 상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K-2 이거는 거의 역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무시를 일단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무시합니다. 자, 무시하고 이제 나오는 식이 하나. 자, 이겁니다. 자, k0 반응의 초기 속도 그거 아니 v0 이렇게 표현할게요. 반응의 초기 속도는 효소 기질이 혼합된 후 즉시 측정되는 속도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생성물이 생성물이 기질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자, 0에 가까운 시간에 생성물 농도가 증가하는 속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k 2는 거의 우리가 반응이 반응 속도 상수 거의 0이다. 무시했습니다. 역반응 안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은 처음 우리가 이 반응이 진행될 때 생성물에서 이 생성물은 거의 0 상태입니다. 자, 엔자임 섭스테레이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생성물이 나올 때 K2 엔자임 섭스트레이터 요 농도가 바로 초기 상태의 초기 상태 반응 속도 식입니다. k 0라는게 뭐냐? k2 엔자 z y m e substrate 몰농도 자 이게 k 아니죠 k가 아니고 v0. v0입니다. 자, 이 식에서 이제 점차 점차 어때요? 자,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는 걸 설명을 하는 게 낫다. 그림 5의 6을 보시면은 자, 기질 농도에 대한 초기 속도 변화. 여기에 기질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0입니다. 자 0에서 이제 기질 농도를 점차 점차 증가시키니까 초기 속도 v 제로 값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질 농도가 많아지더라도 최대 농도에 이렇게 속도는 수렴해 버리고 더 이상 속도는 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v m a x m 최대 속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게요 됐습니까 최대 속도 그다음 초기 속도 하고 기질 농도 관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뭐가 이 나오냐 하면은 최대 속도의 2분의 1 2분의 1 v m a x m 보입니까 자 이걸 2분의 1 v 맥시자 최대 속도의 절반에 해당되는 속도를 우리가 실험에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기질농도 요 값이 KM값이 된다. 자, 이걸 하나 기억을 합시다. 1분의 1 v 맥시멈에 해당되는 기질농도가 KM값인데 미카엘리스 맨텐상수입니다. 자, 미카엘리스 맨텐상수를 이제 우리가 보고 여기에서 미카엘리스 맨텐상수 값을 구하는 과정이 자 여기에 언급한 이겁니다. 자, 복잡하죠? 그렇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앞쪽에서, 자, V0는 K2, 엔자임 섭스테이터 농도. 그럼, 엔자임 섭스테이터 농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자, 여기에 내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엔자임 섭스트레이트 농도는, 자, 이 식에서, 엔자임 섭스트레이트 농도가 생성되는 속도와 소멸되는 속도, 속도가 평형 상태에 이르면 같아져요. 그래서, 여기에, at the steady state, 평형 상태에서, 자, dt분의 des는 마이너스 dt분의 des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응이, 자, 반응이 처음, ab 반응, ab가 반응을 해서 생성물을 만들 때 어때요? 초기 속도는, 초기 속도는 엔자임 섭스트레이트가 자, 여기에서 엔자임 섭스트레이트가 많이 만들어지겠지? 맞죠? 이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만들어지고, 이 프로덕터 만드는 이쪽으로도 진행이, 반응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이 엔자임 섭, 섭트레이트가 이 역반응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진행되다가, 반응이 끝났는 지점같이 보이는 지점이 실험하면 나타납니다. 그 끝났는 지점이 반응이 완전히 끝났는 게 아니고 자 엔자임 섭스트레이트가 처음은 증가하다가 나중에 증,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일정하게 멈추는 값이 보이는데 그 상태가 평형상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를 게 근데 그평형상태는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엔자임 섭스트레이트가 소비되는 속도하고, 그죠? 생성되는 속도가 같은 속도예요. 그게 평형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바로, 엔자임 섭스트레이트가 생성되는 속도와 소비되는 속도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엔자임 섭스트레이트가 생성되는 속도는 뭐가 생성되느냐? 자, 생성되려면, 여기 K1, 엔자임, 그 다음에 섭스트레이트 농도. 여기에 생성되는 속도입니다. 소비되는 속도는, 자, 엔자임 섭스트레이트가 프로덕트로 가는 반응과 역반응으로 가는 두개 반응입니다. 보이죠? 자, K2, K2. 엔자임 섭스트레이가 소비되는 K-1. 자, 이 반응과 K2 엔자임 섭스트레이트. 이두 개의 합입니다. 이게 평영 상태에서 평영 상태의 조건입니다. 자, 이것만 이해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자, 엔자임 섭스트레이트 같은 그,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내세요. 자, 묶어내니까, K1 플러스 K2 됐습니다. 됐죠? 그럼, 엔자임 섭스트레이트를 구해내면, 자, 요식, 이런 식이 됩니다. 보이죠? 자, 이 식이 됐어요. 자, 이 식에서, K1을 이쪽 밑으로 보내면, k 1분의 자, 이런, 이 식이 됩니다. 자, 이 식이 되고, 요 부분이, 자, 요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KM이라는 값으로 둘게요. 이 KM이 미카엘레스 멘텐 상수입니다. 자, 미카엘레스 멘텐 상수 KM 값입니다. 자, 이걸 이제 엔자임 섭스테이터를 이 식에, 자, 이 식에 넣었습니다. 됐습니까? 자이 식에 넣고 유도해 내면은 최종적으로 자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식이. 자, 이 식이. 자이 과정은 조금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이 식이 지금 얘기하는 미카엘리스 멘텐 식입니다. 그래서 자이 식에서 KM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앞쪽에서 우리가 실험해 봤죠? 초기 속도가 최대 속도의 절반이 되는 경우, 자, 초기 속도 V0가 2분의 V맥시멈이 될 때, 됐습니까? 여기에 V0에 2분의 V맥시멈 넣으니까, 넣고 계산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로 KM이 substrate 농도 값이 각과 같아져요. 자, 어찌 됐든지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Km 값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v 맥시멈의 절반 값에 해당되는 기질 농도 값이 Km 값이 되더라. 됐습니까? 자, 이거요, 국시에 묻는 문제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KM값이 미카일레스 멘텐 상수 KM값이 자 실험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KM값이 뭐 뭐를 나타내느냐 무엇을 나타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언더라인해 놓은 자이이 이 부분을 여러분 꼭 봅시다 자 KM은 미카엘레스 맨텐 상수 KM은 초기 속도가 최대 속도의 절반이 될때 해당되는 기질 농도이다 아시겠어요? 기질 농도인데 자 이건 뭘 나타내냐 하면 기질이 효소에 얼마나 쉽 쉽게 결합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그러니까 기질이 효소에 얼마나 쉽게 결합하는지 나타내는 척도이다 근데 쉽게 결합하면 할수록 KM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KM, KM이 클수록 기질 효소에 대한 친화도가 낮아진다 효소의 친화도가 낮아지면은 효소 역할을 그렇게 못하잖아 이해 됐어요? 예. 그럼 KN값은 낮을수록 좋다 자, 낮을수록 좋다 자, 이걸 내가 비유를 내가 이렇게 비유를 할게 자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자동차로서 자동차로서 우리가 달리는 속도입니다 처음 스타트할 때 속도 0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속도를 쭉 처음부터 100km 낼수 있는 속도 안 나오지? 맞죠? 최대 속도가 100km라고 가정을 하자 됐습니까? 그러면 최대 속도의 절반 그럼 50km를 낼 때까지 낼 때까지 낼 때까지 사용된 휘발유 양이 적으면 차가 좋아요 많으면 좋아요 휘발유 적게 써서 50km 빨리 올리면 그게 좋은 차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 최대 속도의 절반되는 우리가 속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면 최대 속도 100km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50km를 내는데 보세요. 휘발유를 100ml를 사용해있는 차가 있고 2 0 0 m l 를 사용해 있는 차가 있다. 그럼 효율이 적게 써가지고 KM값 적게 써서 아시겠어요? 네. 50km 단시간에 올릴 수 있으면 그 차가 좋은 차잖아. 네, 그 말이야. 연비 좋은 차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네. KM값이 작으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KM에 대해서 미칼레스 메텐 상수 어떻게 구했는지 지금 이거 다 유도했는 시기 생각보다 복잡해요. 맞죠? 네. 여러분 보고 유도하라 그러면은 유도 되겠나?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된다면은 유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유도했는 식다 올려줬잖아. 응? 그러니까, KM 미칼리스 멘텐 식이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꼭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있다. 자, 이 식. 라인 라인 위버 라인 위버 버크 이중 역수 도시 자이이 이 시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자 미카엘스 멘텐식 나왔었죠 자 미카엘스 멘텐식을 자 미카엘스 멘텐식이 v 0는 km 플러스 서브스트레이터 분해 V 맥시멈 서브스트레이터 몰농도입니다. 자이 식을 자 V 0분의1 그러니까 역수 취하세요. 자 이거 역수 취하니까 이거는 분모 분자 바꿔 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자 역수 취했습니다. 자 역수 취하고 나서 자 서브스트레이터 농도 가지고 자. V0분의 1하고 서브스테이트터 농도 역수 V0분의 1과 S 델타 S분의 1. 자, 이걸 이용해서 자, y는 ax b 우리가 1차 방정식의 방정식을 만들면은 A는 기울기고 B는 절편이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값이 V맥시만 분의 KM 값이 기울기고 V맥시만 분의 1이 절편 값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자, 이 반응 속도 역수 취하고 기질 농도분의 1, 자, 역수를 취해가지고, 이 프로스를 하면은, 자, 이렇게 프로스를 하면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자, 여기 보이죠? 자, x축에 기질 농도 역수, y축에 v0분의 1. 됐습니까? 자, 1차 이렇게 식을 해 보니까 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v 맥시만 분의 km 이 고요. 요 절편이 K, v 맥시만 분의 1이 되고 여기 x 절편이 마이너스 km 분의 1인데 마이너스 값을 빼내고 이제 계산하면은 요값 구하면은 km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 맞죠? km 값 나오죠? 요, y절편이, 자, vmax만 분의 1이고, 왜 이게 vmax만 분의 1이냐? 기울기 값이고, 이 x절편이 마이너스 kn분의 1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구하면은, 요 y절편으로부터 vmax만 구할 수가 있고요. x절편으로부터 kn 값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 이건 실험에서, 실험 데이터를 플러스를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실험을 해야 될 때, 이 효소 사용 다될 거예요. 그럼 반응,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기질 농도 가지고, 이 프로스를 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필요로 한 KM값, V맥시멈 다 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효소에, 이제 효소 역할을 할 때, 이 저해하는 저해제가 존재합니다. 자, 저해제, 어떤 종류가 존재하느냐. 자, 저해제를 크게 나눠가지고. 자, 효소 저해제는 가역적 형태, 비가역적 형태 두 가지가 있다. 자, 비가적, 비가역적 저해제는 효소와 결합해서 효소 활성이 없는 단백질을 생성해버리므로 생성하여 제거되지 않으므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수가 없다.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역적 저해제와 비가역적 저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표현을 했죠. 내가 여러분이 미국은 갔다가 마음대로 돌아올 수 있지만 은 가역입니다. 갔다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응이 정반응이 일어나면 역반응도 일어납니다. 비가역은 가면은 못 옵니다. 북한 여러분 가면은 올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한번 죽으면은 또살수 있습니까? 죽었다 삽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지옥 체험했다 뭐 천국 체험했다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그거 완전히 죽었는 건 아니지 그런데 응? 죽었다 살아난던 어? 신혼 계시잖아 맞죠? 자, 가역적 저해제 비가역적 저해제 구분했고 이제 가역적 저해제도 우리가 몇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게. 자, 몇 가지냐. 경쟁적 저해제. 자, 경쟁적 저해제. 그 다음, 비경쟁적 저해제, 불경쟁적 저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구분 어떻게 하냐. 실험해서 딱 보면은 바로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자, 경쟁적 저해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자, 기질과 구조가 비슷한 저해제가 이제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하고 경쟁해서 저해 시키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소 활성 부위에 저해제가 이와 같이, 자, 엔자임 효소가 있고, 이 기질하고 효소 기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생성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저해제 I-inhibitor 이렇게 표시를 해서 I-저해제입니다. 이 저해제가 효소하고 기질이 효소에 반응해야 될그 자리에 서로 경쟁하면서 저해 시키는 저해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만약에 기질 농도를 효소 아 저이 방해물질 농도보다 굉장히 많이 농도를 높여 버리면은 얘 예, 저해제는 크게 있으나 많아 한 정도 큰 역할을 못 해요. 맞죠?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뭘 뜻할까요? 반응, 기질 농도를 많이 높여주면은 저해제가 역할은 거의 무시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효소의 효소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준다. 그 얘기는 기질 농도를 많이 높였을 때 최대 반응 속도에는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최대 반응 속도에. 그러니까 뭐가 변함이 없다? Vmax에 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경쟁적 저해제가 나타나는 라인 위브 버크 도시법 거리니까 거리니까 Vmax V맥시, Y절편이 Vmax 만 분의 1인데 여기에는 자 저해제가 없을 때나 저해제가 있을 때나 다시 말해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나 v 맥시멈에는 변함이 없죠. 맞죠? 바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제공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경쟁적 저해제 다음에 경쟁 안 하고 자, 비경쟁적 저해제다. 자, 이거는 비경쟁적 저해제는 다시 말해서 효소 활성 부위에 경쟁적으로 저해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소 활성 부위 아니고 다른데 뭔가 다른데 작용한다. 그러니까 효소 활성 부위와는 다른 부위에 결합한다. 결합해서 저해를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기질과 효소 결합의 결합이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방해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 기질, 복합체 모두에 이와 같이 결합할 수 있고 뭐 저해제가 결합하면 효소는 불활성화돼서 생성물은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비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효소 결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비경쟁적 저해제가 존재하더라도 KM값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 언드라인 하세요 KM값은 변화하지 않고 V맥시맘은 감소합니다 V맥시맘은 감소합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럼 앞쪽에 우리가 경쟁적 저해제는 Vmax는 일정하고 일정하다 그런데 Km 값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Km 값 증가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다음 불경쟁적 저해제. 자, 이거는요. 영어로는 uncompetitive inhibitor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이 경우는 효소기질 복합체에만 결합합니다. 자, 효소기질 복합체 보입니까? 여기 보세요. 엔자임 섭스트레이트가 엔자임 섭스트레이트 컴플렉스 만들었는데 이것이 프로덕트로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인히비트가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를 우리가 불경쟁적 저해제 라고 한다 자 그래서 불경쟁적 저해제가 있으면은 라인위버 버커 도표는 평행선으로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자 겨, 저해되지 않는 효소가 이 검정색 실선으로 나오면은 불경쟁적 저해제가 있다면은 이와 같이 붉은 선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자 봅시다 대부분의 불경쟁적 저해제는 효소가 한개 이상의 기질과 결합하는 반응에서 나타난다 효소가 한개 이상의 기질과 결합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물쇠 열쇠 딱그 이론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불경쟁적 저액에 존재한다면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평형 상태로 이동을 해버린데 문제는 자 특징은 K, M, V 맥시멈 다 감소입니다 감소입니다 오 이게 왜 위에 있는데 왜 감소냐 왜 감소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자 이제 경쟁적 비경쟁적 불경쟁적 저예저에 K, M과 V 맥시멈 가지고 특징 설명이 다 됐죠? 이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정리, 자기 것으로 만들,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비가역적 저해제가 있다. 자, 이, 이 경우는, 자, 비가역적 저해제는 효소 활성 부위와 공유결합 또는 매우 안정한 비공유결합을 형성해 버려가지고요. 총매 활성에 필요한 기능기를 영구적으로 불활성화 시켜버립니다. 대개 공유결합 형성이 흔한 편이다 얘기고 대부분, 자 보세요. 우리가 농약에, 농약, 농약 이거 조심하자 그러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농약이 들어오면요. 바로 이 비가역적 저해제로 작용을 해버립니다. 다이 아이소프로필 포스포프로리 프로리데이트 좀 길죠. 그다음 말라치온 어디서 좀 들어 보셨습니까? 파라치온. 자, 이런 것들. 그다음 알데하이드 뭐 할로알칸, 알켄 등과 같은 친전자성 기능 효소의 아미노산 친핵성 사슬 겨사슬과 반응해서 공유 부가물을 형성해버리고, 그다음 뭐친핵성 결사슬을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에 있는 아미노산의 수산기를 포함한 우리가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 뭐 슬프, 슬퍼하이드랄기를 포함하는 뭐 시스테인, 자 이런 것들에 이제 이 비가역적 저해제가 바로 결합을 해버립니다. 결합을 해서 비가역, 글자 그대로 한번 가면은 역반응 안 일어납니다. 영구히 그 효소를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비가역적 저해제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책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여기 세린입니다. 세린에 여기 알콜기, 알콜기호가 밑에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인이, 가, 인 들어있는 이런 어떤 물질들. 여기에 플로르도 들어있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이 부분에 OF. 여기에 산소가 빠져있는, 있는 형태입니다. 자, HF. 빠지면서 이 결합이 아주 강력한 결합으로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비가역, 한번 가면 못 옵니다. 자, 이렇게. 비가역 저해제. 왜 이렇게, 어, 비가역 저해제가 효소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자, 이런 반응. 그 다음, 효소 활성의 조절작용, 그러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는데, 자, 상세하게 보, 보기보다는, 자, 우선. 자, 생체 내 대사 경로는 많은 효소가 순차적으로 협력하는 총매반응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자 순차적으로 반응이 진행되는데 실제로 전체 반응을 전체 반응을 반응속도를 지배하는 것은 어때요? 빨리 진행되는 반응은 속도에 큰 영향을 주지 를 못하잖아. 그런데 가장 느린 반응, 가장 느린 반응이 전체 반응 속도를 거의 좌지우지 해버리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여기서 우리가 바늘 땅을 가려고 그러는데, 차를 타고 가자. 처음 여기서 출발할 때 차선, 뭐, 10차선으로 쫙 나가. 그다가저 중간에 뭐 어떻게 사고가 나고 해서 10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10차선으로 간다면 10분 만에 반월당 갈수 있는 속도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중간까지 가는 데는 최대 속도로 가다가 거기에 10차선이 1차선으로 딱 아홉 개 차선이 사라져버리고 그 구간에 1km 구간에 속도가 그야말로 뭐 시속 1km 나왔다 그리고 나서 또 10차선으로 넓어졌다 그런데 도달하는 반응 속도는 어디에 지배 받습니까 빨리 갖는 속도 의미 없잖아 그게 정체돼서 가장 느린 반응의 속도가 전체 반응을 지배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가장 느린 반응 이게 속도 조절 단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속도 가장 느린 반응을 잘 총매해가지고 전체 반응 속도를 원하는 속도를 낼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자 이때 이 조절 효소는 어떤 신호에 의해 총매 활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이 반응이 굉장히 잘 조절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조절이 안 된다면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있는데 액셀레이터는 있는데 서야 될, 스탑할 때 브레이크가 작동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 나잖아. 똑같아요. 속도 무조건 빠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조절이 잘 돼야 돼요. 액셀레이터, 그 다음. 액셀레이터만 있어서 안 되잖아. 브레이크가 있어 돼. 바로, 이와 같이, 효소 활성이 어떻게 조절이 될까? 그 조절되는, 에, 자, 조절되는 부위가, 여기 보세요. 자,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그러면서, 자,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 영어로는 Allosteric Enzyme 이라고 이름으로 볼게요. 자,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 활성 부위 외에, 조절 부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절 부위 이때 조절 부위의 비공유 결합 비공유 결합을 결합으로 결합하는 조절 인자들에 의해서 활성이 영향을 받는 효소이다. 그러니까 에 앞쪽에 우리가 저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해제는 글자 그대로 촉매 역할을 반대 방향으로 억제시키는 역할이었고 이거는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는 효소 부위가 아닌 다른 데 결합해가지고 속도 조절을 해주는 이런 효소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참 우리 몸이 작동을 잘하고 있어요. 이 작동이 정확히 안 되고 엉뚱하게 작동될 때 우리 몸이 완전히 이제 이상이 이상 현상 병이 나오겠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라는 어, 자, 이런 물질이 존재한다. 자, 그게 뭐냐? 그 얘가 여러분들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 효소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앞쪽에 우리가 효소 기질 반응 속도 그려봤을 때, 자 이거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익히 우리가 봤잖아, 그죠? 자 반응 기질 농도하고 초기 속도하고 관계식에서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가 아닌 효소이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점성 그래프를 그려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가 존재하면 그래프가 이거와 다른 이런 모양을 일반적으로 띕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가 어떤 거냐 효소 부위 아닌 쪽에서 뭔가 결합을 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효소이다. 영어로 allosteric enzyme. 이렇게 이름을 자, 붙인다. 그 다음, 이제 공유결합 변형에 의해서 조절하는 것. 자, 이런 내용들이 자, 여기에 보세요. 공유결합 변형에 의해서 글라이코겐 가인산분해 효소 활성 조절을 하는, 자, 예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 자, 이 부분은, 자, 우리가 효소, 효소가, 자, 활성이 아닌, 그러니까 활성이 아닌 상태로, 트립시노겐, 카이모 트립시노겐 트립시노겐 같이 이와 같이 활성이 아닌 처음 나올 때는 불활성 상태로 만들어졌다가 이제 활성을 띄게 될때 띄는 이입니다 자, 트립시노겐 불활성 상태로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고 나서 이것이 트립신으로 활성형을 띌 때에, 뜰 때에, 자, 트립신, 노겐과 트립신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와 같이. 자, 여기서 에 활성 상태는 7에서 245까지 단백질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1에서 6까지 단백질 부분이 사라지고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불활성 상태에서 활성 상태로 만들어질 때에, 활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 예가, 자, 합성장소 지모겐 활성형 효소, 그런 활성제가 뭐냐, 이걸 표에 뒀습니다. 자, 예로서, 자, 펩시노겐이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활성화된다. 활성화된다. 이 예고요. 그 다음 췌장에서 나오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예로서 트립신오겐이 엔테로펩티타제 뭐 트립신에 의해서 트립신으로 활성형으로 바꾸어지고 나머지 트립신에 의해서 이와 같이 활성형으로 바꾸어진다. 자이 예입니다. 그 다음 우리 몸속에 이제 효소 뭐 합성 유도 억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이 부분 진단 도구로서의 혈장에서 우리가 효소를 검출해서 우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의학적으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자 예를 들면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 자,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 ALT, 그럽니다. 여러분, ALT, AST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주로 간에 거의 대부분 존재합니다. 자, 혈장에서 만약에 ALT 효소가 증가됐다. 이러면은 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 간세포가 손상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ALT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 AST는 뭐 약자입니까? 아스파티 알라닌 아스파티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효소 효소를 대 우리 체내의 효소가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효소 이걸 뭐 식유도하고 이런 문제들이 국시에 나온다면 정말로 좀 어렵고 난해한 문제들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자주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효소 저해제 종류 그 다음 식유도는 못하더라도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은 여러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